<웃음> 뭐야 어? 그 표정을 많은 염려의 말씀들 있으신데요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에 걸친 부채 고지서가 이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어, 폭탄 떠넘겨지듯 넘겨졌다 <웃음> <웃음> 어구해? 어? 억울한 거야? 네가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지? 너가 어, 자꾸 난 데서 찾는 거지?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전 정부 때문이다. 이런 얘기들은 종종 나왔어요. 주로 이제 2030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다.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나왔는데요. 잘 못한다라는 대답만 봤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20대 이하와 30대 지지율 잘 못한다는 대답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대답과 거의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비유야!